응? 와, 진짜 빨라. 구글에 <웃음> 안녕. <웃음> 이거 뭐지 지금? 채플인가 아니면 전체인가? 어때요 다, 여러분 채플이에요 전체예요 <웃음> 저 모르겠어요 <웃음> 알려줘 알려줘! 알려줘! <웃음> 전체 이용, 어허! 안녕! <웃음> 저는 방금 태국 앵콜 콘서트를 하러 태국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사바디카! 카였나? 블링크! <웃음> 얼마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브이앱을 킬 거라고 공지를 했죠 다들 알람 크게 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이 <웃음> 지금 한국은 11시 반? 12시 쯤인가? 안 졸려요 다들? 다들 안 자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나요? 제가 올까봐 늦게 자고 있던 거 아니에요? 12시 30분 늦었네 시차 때문에 늦어버렸어 음. 저희 내일부터 앵콜콘서트 합니다 오랜만에 콘서트 하니까 뭔가 첫 콘을 하는 것처럼 떨린다! 잘하겠죠? 안 틀리고 오늘 뭔가 샤랄라하게 입어봤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다고? <웃음> 웃겨 제가 블링크 이제 곧 브이앱 키면 은 무슨 얘기할지 질문 정해놔요 이랬는데 질문 정해놨어요? 어때요? 화질은 괜찮아요 지금? 해외여서 어떤가요 여러분? 굿? 화질 굿? 굿? 너무 좋아? 대박! 왜 좋지? 왜 이렇게 좋지? 운명?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봐주세요 배가 안 고프니? 저는 아까 비행기 타자마자 비행기에서 그 된장국이랑 밥을 먹고 잤습니다 <웃음> 달고미? 달고미 요즘 진짜 귀여운데 달고미 요즘 너무 꾸질꾸질해서 약간 그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달고미 제가 달고미랑 찍은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달고미가 좀 너무 쌩얼이라 당황할까봐 참았어요 <웃음> 이제 뭐 달고미를 씻기고 달고미랑 또 브이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미 생얼 감기는 아닌데 목이 약간 부어있어서 오늘 물을 많이 먹고 자고 내일은 콘서트 하기 전에 목도 많이 풀고 하려고요 제가 맞아. 제가 맨날 태국 마이미 땅카 마이미 땅카에서 이제 태국 팬분들이 저한테 맨날 지수야 마이미 땅카 이러시는데 그럼 저한테 지수야 돈 없어 지수야 돈 없어 이러시는 거잖아요. 써 웃겨요. 리사가 내일 콘서트 할 때는 요즘 또 인사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준다고 해갖고 내일 제가 배워서 콘서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인사말 <웃음> 새로운 저보고 이제 마이미 땅카는 좀 갔다고 새로운 거를 하나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파우치 공개 파우치? 파우치 있나? 파우치 아, 파우치 얼고 여기 입에 있어요 입술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안 그래도 바르고 싶었는데 슥슥슥. 저도 이거를 겉에 이렇게 왜 바르는지 모르겠는데 맹세미 맨날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는 야 거예요 그냥 <웃음> 뭔가 막오 이거 안 바르면 진짜 어전해막 이런 건 아닌데 맹쌤이 너무 맨날 발라주시니까 저희도 다 따라서 바릅니다 요즘에 또 맹쌤이 저는 맹쌤이 주시면 바릅니다 요즘 유, 유튜브에서 맨날 사실 별게 없어요. 이 가방 가방이 작아서 제가 오늘 이 가방을 들었는데 가방이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방금 바른 그두 개랑 거울. 이 거울 어디서 샀더라? 제니랑 샀는데 맨체스터였나? 놀러 다 샀어요. 거울입니다. 거울이랑, 이, 어, 대박. 지수. 립밤, 제 립밤, 지수. 한자로 써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제가 아끼는 거여서 집에 썼어요. <웃음> 혹시 잃어버릴까? 그거 밖 이거 밖에 없어요, 제 가방에. <웃음> 머리 기르고 있어요? 네안 그래도 엄청 고민했어요 엄청 머리를 아 붙일까 말까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는 머리가 안 붙인 게 편한데 무대 하거나 뭐 찍거나 하면은 머리가 긴게좀더 특히 무대에서는 머리 긴게 이뻐서 아 머리 붙일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층을 많이 없애서 머리를 붙이면 너무 많이 붙여야 돼갖고 참아보자 해서 한 두세 달만 기르면 엄청 길것 같은데? 저 머리 금방 길어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자르면길 거예요 오늘은 게스트가 없나요? 그니까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다안 보고 있나? <웃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멤버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조인하셔도 됩니다 컴온 아까 리사가 웰컴이라고 보냈는데 저한테 리사야 어딨니? 제가 어딨어 보고 싶어? 어? 채영이? 채영아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키면은 챙이가 챙이? 챙이한테 방금 연락이 왔는데? 내가 방.. 내가 지금 저걸 누르면은 이게 꺼지나? 나 모르겠어 챙아 내방 번호를 보고 찾아와도 돼. 나한테 보낸 건가? 아니 단체방인가? 챙이가 <웃음> 과연 지금 폭풍으로 챙남지한테 지금 일곱 개째 오고 있어. 여덟 개, 아홉 개. 챙아, 챙아, 내가 그걸 누르면 V i 이 꺼질 수도 있어. <웃음> 단체방에 내방 번호가 있다고. 쟤두개또 왔어, 세 개. 계속 와! 되게! <웃음> 왜어지 뭐, 어떻게 멀티로 하고 있나? 어떻게 보내는 거지? 아니면 그냥 할 말이 있었나? 뭘까요? 채영아! 컴몬 론세! 앞머리? 앞머리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앞머리입니다. 이게 제앞머리 장점이에요. 띠뚜루 뱅의 장점이라고요. 어때요? 앞머리가 생겼죠? 생겼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연스럽죠? 이러고 온거 같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자연스럽워 이렇게 하면 아닌가? 자연스러워요? 채영아. 지금 오고 있나? 혹시? 세영이가 한창 카톡을 하다가 사라졌어요 <웃음> 과연 그녀는 오고 있는 것인가 앞머리 슝 하셔보세요 어? 또 왔어! <웃음> 야 어디야! <웃음> 내 생각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거 확실해 보고 있나 <웃음> 쨍스터 게스트 챙스트 체임스토체임스토 뭔가 계속... 어, 내가 간당! 대박! <웃음> 내가 읽었어! 채영, 채영이 스커밍! 웨이드! 지수 잉글리시 플리즈라고 했는데 딱잉글리시를 했어! 내가 내가 지금 모으고 있어! 가만 come 가만 on, come on. 다들 어렴! 다들 메이크업! 메이크업이야! 형이가 오면 또 내가 아 뭔가 리사 지금 안 보고 있죠? 저희가 리사한테 치컵을 속이고 나서 리사, 리사가 리사 이제 알았잖아 저희가 치컵을 씹어먹는 치약이라고 속였거든요 혹시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 위해 치킨 껍데기 얘기를 하다가 치컵이라고 했는데 리사가 뭐냐고 해서 저희가 씹어먹는 치약이라고 그냥 먹는 치약이라고 했는데 속았었는데 지금 이제 알았어요. 들어와! 그래서 새로운 거를 소개해야 돼서 왔다! 이따 같이 계획을 짜봅시다. 헤이! 누구세요? <웃음> 같이 부이에 패 볼래? 부이앱이 아니어도 좋아. 오케이 <웃음> 바이 okay, 여기서 할까? 아니, 내가 계속 댓글 달았는데 응. 언니가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했는데 같이 브이에 빼볼래 <웃음> 아니, 뭐지? 아마 그 내가 댓글 단거본 응. 사람들 되게 웃길 것 같아요 내속 아, 댓글을 달았어? 언니 하는 말 내가 다막 언니 된장국 먹었다 했잖아요 응, 나도 응. 먹었단 말이야 <웃음> 나도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저도 먹었어요! <웃음> 는데 <웃음> 아니, 나는 그거만 봤어. 내가 간다. <웃음> 뭐야? 다다못 보고 내가 간다. <웃음> 어, 얘가 온대야. 이랬어. 내가 <웃음> 아 너무 웃겨. 아니 비둘기들 뭐그 알림이 뜬 거야. 음, 진짜 비둘기. 비둘기 뭐야? 내가 비둘기 게이 뭐야? <웃음> 아 내가 둘 기둘 기둘 하다가 비둘 비둘 해서 내가 역시 비둘 비둘 하고 있어요. 이랬거든. 그래서 아, 비둘기들이야. <웃음> 대박. 역시래 빨리 자기소개 해주세요 혹시 우리를 아,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당연히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저는 네, 지언이랑 같은 팀 당연히. 멤버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어, 또제본명은요 박채영이고요 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음> 블랙핑크는 어떤 그룹이죠? 아네 블랙핑크는 어, 굉장히 강렬한 곡과 또 굉장히 그럼 마지막처럼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아또 이제 말하려고 굉장히 피자? 또 밝은 매력과 또 되게 다크하고 시크한 매력을 가진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아주 심하군요 블랙핑크에서 로제란? 아 없으면 절대 안될 존재이죠 네 <웃음> 아니 내가 너무 심심해서 침대에서 진짜 막 너무 심심해서 리사 막페이스 탈마저 와갖고 막 빨리 오라고 했는데 리사 제방 가서 내가 없는 거 아니야? 리사가 막 빨리 갈게 나 이제 곧 도착해줄 사람 빨리 와야 아, 되는데 내가 와버렸어. 아까 리사가 펠컴 이렇게 와서 내가 네 빨리 보고 싶어 이러다 리사도 그랬는데. 여기 쫄인는거 아니야? 기기겠다. 응. <웃음> 과일이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저거 응이 뭐야? 저게 무슨 과일이지? 뭐야? 그니까 어? 그게 뭐야?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야광이야? 태국에 와서 이게 으 이게 뭐지? 으이, 야광이야. 이게 야광이야 <웃음> 맛있겠다 <웃음> 이게 뭐지 근데, 맛있겠지? 아는, 아는 맛 열어볼게요 맛있겠다. 왜, 진짜? 나 기대돼 난 태국 음식 좋아한단 말이야 할수 있어? 저기 라임도 줘? 음, 완전 퍼펙트 아, <웃음> 완전 퍼펙트 <perfect>. 음, <웃음> 아, 맞아 제가 여기 다쳤잖아요 제가 여기 이거... 다쳤거든요 여기 아 맞아 제가 여기를 왜 다쳤냐면 왜냐면 여러 가지 많이 괜찮아졌네 응 이제 거의 없었어 여러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막 얘기가 아, 제가 이거를 <웃음> 왜 다쳤는지 말해드릴게요 빨리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하신가요? 네! 그 정도 반응 갖고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빨리 더 네! 한옥타부 <웃음> 더! 아, 았어 노력했으니까 알려줄게 아, 그냥. 이거 맛있대. 리치. 뭐라 와. 했지? 허? 야, 너무 잘 컸는데? 야, 뭐야? 너무 다르잖아. 언니, 먹어볼래요? 거의, 거의 이중인격자 수준으로 다른데? 진짜 이건 이게 뭐야? 이중인격자... 야, 이거 우와. 너무 다른데? <웃음> 이게 뭐야, 말이네? 이거 특이해. 기다려봐. 내가 무슨, 아, 뭔가 다친 얘기를 네, 먼저, 일단 하고. 먼저 하... 해주세요. 왜 다쳤냐면은 제가 콘서트에서 음. 일단 섹션이 4개 정도 있잖아, 우리가. 일단 처음 그 뚜두뚜두랑 그거 끝나고 솔로 파트를 하기 전에 리프트를 내려갔는데 거기에 그 리프트가 너무 낮았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빨리 갈아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딱 가다가 여기에 팍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솔로 하기 딱 전에 박박갖고 여기 앞에서 울고 있었잖아. 내가 너무 안치러워. 진짜 푹 들어갔어. 진짜 푹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그래서 진짜 깊게.. 어떡해.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막, 너무 아픈 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여기가 벌려져 있었어. 아내 뼈를 볼, 아 <웃음> 오, <봐. 웃음> 내 뼈를 볼 뻔했어. 내 뼈랑 인사할 뻔했어. 어이.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서, 이러고 딱, 이렇게, 이렇게 울다가, <웃음> 진짜, <눈물이 웃음> 진짜 막, 솔로, 있었는데. 멘붕이 왔어. 내가 막, 어. 아, 솔로 어떡하지? 막, 왜냐면 내네 차례인 거야. 다음 담이 바로 막, 멀, 그래서 막, 맞네, 아, 막, 네. 왜냐면 너무 세게 박으니까 두통이 음. 너무 심해서, 아, 그래서 일단 약을 막두 개를 막 엄청 먹고 응. 제니랑 순서를 바꾸고 응, 응, 결국에 그래도 붙 이거 막 붙이고 뭐하고 응. 좀 진정한 다음에 응. 마지막에 올라갔지 하, 근데 너무, 진짜 한개 진짜, 진짜 신기해요 언니 나 진짜 어나 너무 걱정돼 나는 내가 어떻게 공연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나 그날 <웃음> 근데 진짜 심각하게 쪘잖아요 근데 끝날 때쯤에는 또 약을 두개 먹었잖아 그래서 안 아픈 거야 그래서 막 신나있었어 근데 더 웃긴 거 사람들 막 언니 막 여드름인 줄알요 여기? 알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내가 다쳐서 막 스태프들 다 엄청 걱정하고 어. 내가 막울어갖고막 아유 어떻게 이랬었는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스케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여기 뭐 났다 막이러면서리가 아, 뭐야 응? 뭐 뭐죠? <웃음> 거기 계셨잖아요 이랬는데 아 그거야? 막제 회복력이 너무 빨라서 몰랐대요 이게 그 상처인 줄 이게 뭐야 칼 아니, 이게. <웃음>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뭔데? 근데 내가 이상하게 열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맛있잖아. 이거 게 아니야? 잉. 뇌처럼 생기네? 마늘, 마늘처럼 어, 생겼네. 마늘처럼 생기네. 이거 진짜 맛있잖아. 봐봐, 마늘 보여줘. 마늘. 와우. 잠깐만, 내가 먹여줄게요. 저 마늘처럼 생겼다. 내 스타일 아니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멋있는... 언니 이거 먹어봐요 빨리 너무 똥그랬 무서워 먹어봐 왜 이렇게 제가 보다 바삭거려? 어때? 라이치 느낌이야? 내 스타일 아니야 <웃음> <웃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건 뭐야? 사과는 아니겠지? 엄청 뭐? 어, 네, 특이하네 사과는 아니겠지 여러분? 나 확실히 이마늘처 생기는 애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망고스틴이야 이거 이름이 <웃음> 역시 망고가 <웃음> 먹어야 <돼, 이름이야. 웃음> 마늘스틴 마늘스틴 음 머리가 아주 기시네요 아, 네 그렇네요 헉, 너무 맛있어요 어떡하죠? 보세요. 리사다. 진짜? 근 내... 야! 어, 리사다. 대박. 너 대박 맞었어. 리사야! 가... 오! 리사 오! 같이 브이앱해볼래아니 지금... 아? <웃음> o m e on, 애 아니어도 like 그... 좋아. 리사 이거 먹고 있었어. 뭔데? 마늘 스틴? 망코스틴인데망 i 처럼 n m 스틴인데인 t 에 등장 n m 처럼 생겨서 인 i n i n Manco's Tinin, Manco's Tinin, Manco's Tinin, Manco's Tinin, Manco's Tinin, Manco's Tinin, 마늘스틴마늘스틴 이름 진짜 너무 이상하게 지었대요 지수 언니 준 거야 팔룰라 잠깐만 I'm j i s o I'm OK 그게 뭐야? 내가 말했어, 내가 내일 인싸 말 배우기로 했다고 마이 미땅 카이 시대는 갔다고 내가 준비를 해줬지 약간 팬들이 아까 태국 딱 도착했을 때또 아! 태국 블링크들이 나한테 음. 돈 없다고 얼마나 외치는지 돈이 없다. 마이 미땅카 내가 진짜 웃겨. 언니 이제 이제 미땅카 이렇게 미러면은땅한 미땅한. 미땅한. 미땅한. 미땅한. 미땅한. 미땅한. 미땅한. 미땅한. 미땅 미땅한. 만먹한 제니도 옆방에 그... 있을 텐데 그러니까 벌써 잠든 거 아니야? 아까 막졸리다막이긴 했는데 맞아 나 너무 배고파 리사 뭐 먹자 어? 디저트 갖고 오려고 했는데 <웃음> 디저트 먹고 싶으면 내 방으로 와요 무슨 디저트인데? 그거 한번 들어가보자 리사야 어디 한번 들어나보자 그... 음. 음, 스티키라이스 <웃음> Oh my god! 스티키라이스인데 좀 약간 좀 묽은 스티키라이스예요 국물이 많은 다니야네 스타일 아니야 국물이 왜 많죠? 이노 you know, 라이치? 어, oh, 야, yeah. 라이치가 들어가 있어 근데 스티키 라이스야? 응, 맛있어 근데 그게 디저트야? 응, 신기하네되 이렇게 달달해 응, 오케이. 달달 관심 어. 없음? 내가 너 관심 너 관심 무시 <웃음> <웃음> 마늘틴, <스틴>, 마늘틴 <웃음> 아, 으이, 으이 Oh, okay, 이거 먹으면 뭔가 아가가 된 기분이야 이게 뭐야 이다 음, 반지수 <웃음> 귀신처럼 이러고 있을래 반지수 왜? 왜 귀신인 척해? <웃음> 그냥 리사인 듯 <웃음> <웃음> <웃음> 오늘 왜 이렇게 긴 치마 입었어? 그 옷은 뭐야? 샀지? 응 당연히 샀겠지, 처음 보니까 <웃음> 맞아 <웃음> 산지 오래됐는데 처음 입어봐. 얘도 씨가 있네. 아왜 반이에? 왜반 이렇게 쫓 들어와요. 음, so delicious. 언니, 고맙좀쉬을게요 응. 음. 와, <웃음> 게요내 <웃음> <웃음> <웃음> 네, 스타일 아니야. 내 네, 스타일 아니야. 치커비 뭐죠? 치킨. 껍데기 <웃음> 전재 됐네 아니 왜냐면 처음에 많이 컸다 처음에 팬분이 응. 저한테 응. 와서 치컵을 줬어요 응. 치컵 진짜 치, 치약 그, 그거 그껌 같은 거너 한번 거. 불러와봐 그리고 막 그거는 씹고 뱉어야 된대요 응.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언니 나 치컵 받았어 이랬잖아요 아, 맞아 너 언니 나 치약 받았어 <웃음> 그래서 이랬어 <내가 했어>. 와 <웃음> <봤데>. <웃음> <웃음> 그러다가 다음 분이 와서 치커브 뭔지 알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아저 저 받았어 그래서 아저 받았어요 이거 <웃음> 자랑 아저 아까 받았어, 받았어요 치컵? 그래서 막 응. 치커 날려줬어 그래 알려줬어 그래서 어 치커 이러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내 치커 이래서막그 치커 갑자기? 그래서 내가 에? <웃음> <웃음> <웃음> 그앞 사람이 치컵이라고 속이고 줬는데 뒤에 사람이 알려줘 버렸어. 왜냐면 내가 치컵 받았다고 하니까 약간 당황하셨던 거지. 어떻게 받는 거야? 뜨기를 약간 받았다고. 음지영이가 제가 어떤 분이 알려주셨을 때. 누가 그랬을까? 아 근데 자기도 말하면서 약간, 어, 말해도 되나? 약간 <웃음> 그런 분위기였었어. 맞아. 예. 괜찮아요. 이거 라임이 지리사야 아유 <웃음> 아니야! 고면은 먹어 이거 그거 아니야? 우리 뭐 시키면은 아 해야? 이거 이거 어, 오렌지 왜? 에이, 에이 진짜 라임처럼 생겼어 오렌지는 아니다 야 빨리 까봐 귤이야? 귤? 귤 복수하는 거야? 아니? 아 <웃음> 진짜 이 엄청 실 것처럼 생겼어 근데 라임이네 오렌 오레... 레몬 아니야? 우리 가에바이브에서 하나씩 먹어보자 음. 엄청 실것 같아 너질것 같아 맞아 블링크한테 추천해줄 만한 영화는 뭐니? 저는 모아나예요, 모아나 너무 재밌어 대박. <웃음> 왜? 아, 있었는데, 뭔가 있었 뭔가 있었는데. I've been 알라딘인 것 같아. <웃음> 진짜? 나못 봤고 꼭보리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진짜? 그 정도야? 응. 나 포디는 못 봤고. Honey, what? 이렇게 있었나? 전두번 <웃음> <웃음> 보러 갔어요. I 아, can open your <웃음> 아, 아, 아, eyes. 그래서 <웃음> 오케이. 아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안돼. 왜? 너무 멀미 날것 같아. 너무 no, 멀미. 그렇게 그 그리고 막아 별로 안시고요물 뭐 뿌려. 중간 중간. 너희가 계속 노래 불렀잖아. 저 토이스토어 미안해. <웃음> <I'm> so <sorry. 웃음> 그 노래 뭐지? 저 뭐지 토이스토리도 들었봤잖아요그 노래. 어떤 노래? 응? 그 시시 시시 자스민 노래. Speechless. Speechless. 응. 그 노래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본거 같아 거의. 언니도 참 신기해. 어떻게 안 봤는데 그 노래가 집중이랬는데 뭐지? <웃음> 이거 배고파. <웃음> 배고파가 히우였나? 히우 히유. 리사 메리 미 리사 해요 찐년이잘안 아파 진짜? 언니 씻고 있나 벌써? 잘준비됐내옆 옆방인데 밥방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먼저 사람, 들어왔어 이주아랑 나랑 로즈 너희가 공원 간거다 봤어 <웃음> 어? 맛있네? 아무 맛도 안 나서 맛있어 있어. So 오늘 되게 오리엔틀한 느낌이네 음, 파스칼 같지 않아? 파스칼가 뭐야? 파스칼 파스칼? 라푼젤미쳤 진짜 웃겨 아, 요즘 디즈니에 너무 빠져서 또 보고 싶어 또볼수 있어 <웃음> 코코 <웃음> 계속 봐 코코 그 노래가 뭐 어떻게 됐지? 니멤버 r e m e m b e r me. Remember me. 나 오늘 비행기에 r 인 e Remember me. Remember me. <웃음> r <Remember 웃음> <웃음> <웃음> 나 m e m b e r me. Remember me. 울었어 e 여섯 박 r me. r e m 진짜 또 내가 근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데 옆에 매니저 오빠 앉아있었는데 오빠가 왜 그래요? <웃음> 내가 진짜 너무 눈물 진짜 당당처럼막 아. <웃음> 어, 오빠 오빠 또땀딱왜왜왜그지뭐왜 왜, 왜, 왜 뭐, 뭐, 뭐뭐 그런다? 음에 뭐지? 그 생물 언니가 밥, 밥을 갖고 밥이 음. 이제 나왔나? 내 울고 있는 거야. <웃음> 진짜 너무 슬퍼. 진짜 눈물. <웃음> 아니야 내가, 내가 봤을 때 태형이는 꿀잠 중이었는데 <웃음> 아, 그걸 보고 이제 그 에너지를 다 써서 이제. 진짜 가장 오? 벌써. 간 거지. 응응응 <웃음> 진짜 <웃음> 너무 갑자기 막. <웃음> 그 빙방이. 빙방. 빙봉. 나는 왜 이렇게 정성 오빠 왜 이렇게 웃기지? 오 정성 오빠. 종성오빠. 아. 우리 매니저. 아니 <웃음> 오늘 또뭐 <웃음> 웃긴 거 진짜? 있었어요? 맞아 사진 찍지 마세요 이 그렇게 이런. 해서 찍히지 너무 아니 원래 태국의 그짤 몰라요? 아 이거 맞아 알아 알아 <웃음> 알아 오빠도 알 <알고 웃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렇 이거, <웃음> 이거야 이거야? 그 짤이 너무 웃겨 하지마 <웃음> 진짜 이겨 <웃음> <진짜. 웃음> 근데 진짜 딱 중간에 <웃음> 아니 그래 실제로 그런 성격 아닌데 <웃음> 저러니까 너무 진짜. 웃긴 거야 아, 그래서, 웃긴 <웃음> 그래서 웃긴 거야 그래서 웃긴 거 너무 웃긴 거야 오빠 <웃음> <웃음> 내 제일 마음에 들어 사진이야 <웃음>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나. 봐. <웃음> 진짜 개. <웃겨. 웃음> 아,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어요 언니. 언제? 얼마나? <웃음> 얼마나 아직 못 봤어. 이제 이거야? 못 찾았던데? 이제 이거. 또 놀려야지. 오빠, 찍지 마세요. 그만. 그만. <웃음> 어디 있어? 어 거기에 있다. 몰라요. 그냥. 목소리 출연하고 싶어? 네. <웃음> 목소리 출연. 오늘은 출연. 그런 감성이니? 갬성, 갬성. 지수 누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어? 오, 나한테만 해. 누나, <웃음> 누나 <웃음> 사랑해요. <웃음> 지수 누나. <웃음> 뭐죠? 언니 감기 걸렸네요 아니야 내가 목이 부었어 목이왜 부었대 그래서 감기인가? 목감기? 감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냥 목만, 이쪽만 좀 부어있어 <웃음> <웃음> Where's Leo? <웃음> Leo Leo 얼마 전에 리모였는데 어? 왜? 네? 리모 모자 아 맞어 맞어 <웃음> 이리고 얼마 전에 막 그거 뭐야 외계인 <웃음> 아니 <너> 예민했어 기분이 <웃음> 안 좋았어 <웃음> 내가 맡기니까 아, 파스칼 그래서 불만 <웃음> <웃음> 볼만. 불만이 많아 아, 여기 있기 싫다 이거잖아 이거. 파스칼 따라 하려다가 실패했어 응. 이제 <웃음> 다시 해봐 저 먹으라고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런 건데 원래 이렇게 <웃음> 어, 원래 나는 <웃음> 내 <웃음> 제일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가 라푼젤 뭐라고? 라푼젤 이래어 아우스 파트 세다 라푼젤 아니면 인어 공주 <웃음> 나는 <웃음> 나는 원래 자스민 공주 제일 좋아했는데 <웃음> 섹시 <웃음> 아직 안 봐서 알라딘을 제일 좋아했어, 원래는 나 아부 요즘에는 많이 잘 나와서 저 좋아 저 아부예요 아부, 맞아 도 아부잖아 솔직히 그 실사화 했으면 은 리사 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부는? 맞아 <웃음>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내가 착시효과 거기 가서 <웃음> 그 사진 찍는 원숭이 <웃음> I <웃음> c <웃음> 네, 안 올려? h o w you the w o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o w y 다 u t h I can show you the world. I 너무 귀엽다. s h 웃는 거 하나, 둘, 셋웃 <웃음> <웃겨> 죽겠어 웃는 <웃음> 거 <웃음> <웃음> 웃는 거, 웃는 거 하나, 둘, 셋 하! <웃음> 내얘기가 <웃음> <웃음> 사우디 카잖아요, 여자는 음. 내가 맨 처음에 아을키고저 태국 어 사우디 카고 칵인가? 이랬어 카 사우디 카 근데 여자가 사우디 카하면좀 귀엽게 봐주지 왜? 멋있어 보여? <웃음> 사우디 컵. 와디캅 좋아, 매력적이야 오케이, 패스. s s 쟤가 보여줘 사와디캅? 이리 와, 이리 와 엄청 누워있어 이리 <웃음> 오세요 거의 자연인 사와디캅 <웃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웃음> 살짝 올려, 살짝 올려 <웃음> 다이빙? 사와디캅 <약간 약간 웃음> 사와디캅 살짝 올려, 에 끝에 끝에 <웃음> 사와디캅 <사우디카. 웃음> สวัสดีครับ. 그 에이, สวัสดีครับ. 오, y 우 k 어떻게 너가 해봐. สวัสดี, สวัสดีครับ. สวัสดีครับ. สวัสดีครับ. 오. สวัสดีค 오, 다들 발음 되게 사우디카. 좋은데. สวัสดีครับ. ร 로제. 로제카. 요새 인기 많은 거 누가 했지? 안 돼, 지금 알려주면 안 돼. <웃음> 맞아, 내일 말, 내일 말해야지. 나 뭔가 야시장 가고 싶었는데 태국 오면. 짜 시장? 음. 어디 가고 싶은데? 나도 거기 가고 싶어. 뭐였지? 짜두짝, 짜두짝, 짜두짝, 짜두짝, 짜두짝.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너무 이번에 일하다가 열일.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우리 셋이 하트를 만들어보자. 어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너무 다르던데. 와 어떻게? 와 이렇게 막안 맞을 수가? 있지? 와 우리 진짜 잘 맞는다. 아나내가 이렇게 할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아 그런가? 짜잔. <웃음> 하나, 둘, 셋. 네 명이면 더 쉬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콘서트 때 믿네. <웃음> 뭐야? 이렇게 하면은 봐봐. 이상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아오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손, 오, 손, 손 펴, 혀펴혀 Okay, so g r 하나 둘셋뭐 만들었어 a h d 어굿잡 u say? Oh, w o 계속 그 r 다가 l w o 다가 e r f u l Good job, good job, good <웃음> 이러고 <웃음> 우리 진짜 애니메이션 많이 본다 아, 진짜 너무 좋았 너무 재밌어 그 진짜 재밌는데 아, 그 이름이 뭐지? 그 프린스 뭐지? 응? 프린스 그마다카스에나는그 아, like like 프린스 킹? 킹 줄리엣? 어 <웃음> 그 뭐지? i e like 킹줄리 아 like 진짜 좋아하는데 <웃음> 옛날에 너랑 제니 왔을 때 아쿠아리움 갔을 때 있잖아. 그치? 여기에? 아쿠아리움인가? 거기 막배 타고 막 봤다가. 아, 응? 아, 배 타는 거는 그... 그... 제니... 애시아 아, 티크 가는 거? 야시장. 아, 이미 자고 있는 거? 그... 우리 갔던 제니. 야시장. 아... 그... 이렇게 있는 거. 우리 뭐, 막오토소바오소바이 아, 아, 아, 네. 탔던 거. 제니... 아, 제니 잔다고 얘기해 봐. 시작! 제니 자고 있는... 제니... <웃음> 언니가 제니 제니냐 괜히 자고 있어요 재즈 <웃음> <웃음> 언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문자 했는데 아까도 졸리다 해서 왠지 직껏해 자고 있는 것 같아 답장이 안 왔어? 응 아직은 안온것 같은데 아! 와 아, 어? 아, 아파 아닌가? 아 누워 있어요 나 누워 있어요 재니 언니 누워 있대요 아 진짜? 응 마, 물어봐봐 씻었을 것 같은데 내누 그, 저, 벌써 진짜 빠르다 아, 언니도, 언니도 저, <웃음> 저, <뭘 해? 웃음> 나한테 나 누워있어요, 있어요? 언니 저, 매니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진짜 웃겨 워프 어, 바... <웃음> 거긴 좀 <웃음> 미안 어쩔 수 없었어 나리 타 나리 다 사진작가야 아니면 좋을 것같아어 진짜? 대박 누나 내, 귀여워 내 왜냐면은 누나 귀여워 너일 수도 있어 누나는 그 누나가 너라면 고마워요 오, 그포아뻐 뭐야, <웃음> 난리 났어, 민망해서 <웃음> 난리 <인나니라. 웃음> <웃음> <수순이> 났어 누구야? <웃음> 저기 누구예요? <웃음> 오, 손톱 이쁘네 좀... <웃음> <웃음> 나 손톱? Glow in the dark 손톱을 못했어 <웃음> 음 <웃음> 피곤한가 봐요 음 진짜 열심히 꼬시고 있는 중인데 <웃음> <있네. 웃음> 왠지 씻고 이미 눈들 눈뜻 <웃음> <웃음> 내 뒤에 없어 <없을다. 웃음> 아무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생각... 아, 챙이, 네. 챙이 있네 챙이 어? 있네 어어왜 그래 뭐두명 나, 나. <웃음> 아, 나도 나 <웃음> 지야 <웃음> 나도 지라고 <웃음> 벌써 잔다고요 제니 슬리핑 거기 몇 시지? 오! 새벽 1시, 1시인데? 거기가 어디 여기야? 한국 새벽 1니 아, 아니 한국 응 맞아 맞아 시차 때문에 음. 창문에서 누가 복 누가 봤어요? 여자였어요? 누가? 유아? 플랫핑크는 <웃음> 어떤 그룹이죠? <웃음> 또 나리사 씨 한마디 해주시죠. 레이핑크 어떤 그룹이죠? 되게 멋있고 이쁘고 <웃음> <웃음> <웃음> talented you know. 음. so so talented. Uh, I know. yeah. <웃음> <웃음> <웃음> 그렇구나. Who's behind you? Me. Me. <웃음> 사랑해 지수. I love your new camera. g i You like the expensive one? Okay. I want that. No. Give me. Come on. No. Why? w a t 여기 그거 한번 봤어요 오빠. <웃음> 리사? <웃음> 오, <웃음> 오빠. 리사 리사 오빠. 또 지수야 갖고 싶어 그거? l 늘 s 갖고 싶다 이거 맛있 a 오빠. 오빠, Lisa, 오빠, Lisa, 오빠. 오빠, Lisa, 오빠, Lisa, 오빠, Lisa, 이 부스럭 소리 는 배고픈 <웃음> 하이에나 챙먹이를찾아떠나는먹이를먹찾아이에찾 n 던하이 Thank you. t 이 a n k you. 나도 그거 보고 싶었는데 너가 찍은 그 통신사 광고 아직 못 봤어. 뭐지? 막. <웃음> 그걸로. 뭐야 <웃음> <아이고, 와. 웃음> 잠깐, 잠깐. <웃음> 나도 보고 싶었는데. 나 얘. 형이 심각해 지금 엄청. 이거 진짜 이거는... 어려운데? 나 카운팟 무 먹고 싶어 카운팟 무가 뭐야? 누가... 카운팟 무? 아니 카운팟 꿍나 카운팟 꿍 먹고 싶어 꿍! 새우! 응 오! <웃음> 뭐야? 아 진짜 웃겨! 내 사진 찍어줄다 잠깐만 내 사진 찍어줄게요 어? 이거 좀 짤, 잘라줘 여기 여기 음. 잘라줘 음. 되게 귀여워 지 어디 어 무슨 표정 하고 있어? 둘이 어, 똑같은 표정 하고 있으신지요? <웃음> 그래? 됐어 퍼펙트 남의 머리에 새우기할수 있을까? 오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그러면 진짜 대박인데. <대단하긴데. 웃음> 리버콘까지 어때? 됐잖아 됐잖아 이럴 수가 진짜. 어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다 진짜. 진짜. 진짜. 진다진 이러고 있었을 나도, 것 같아. 아, 거의 우리 꼴 났을 때처럼. 힘내, 힘내. <웃음> 지수 is angel. 와우. 천사. <웃음> 그럼 나 악마. 내가 그때 어느 어느 나라였지? 근데 내가 너 어떻게 축구 모자 했었잖아아오 호주, 호주, 호주. 나 잤어. 호주. 나 잤어. <웃음> 막 언니 알겠어. 씻고 연락할게. 이러면서. <웃음> 나 그때 계속 초코 보고 재밌어갖고 마지막 거 같이 보자 했는데 다 잤어, 그래 나도 축구 보는 거재밌어 <웃음> 블링크 응? 지금 몇시라고? 11시 20분 거기서는 1시 20분 20. <웃음> 진짜 늦었다 <웃음> 이시 진짜 오랜만이다 뭔가 뭔가 하는 브이앱을 한번 하고 싶어 뭔가 어떤 거? 뭔가 like. 만들거나 어. 뭔가 나가서 뭔가 하거나 그림. 아, 나 그림 그리는 거한번 다시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내가 옛날에 쿠마를 너무 못생기게 그려서 <웃음> <웃음> 쿠마에게 그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쿠마를 볼 때마다 그 그림이 오늘 떠올라 오늘 제가 보내준 거 봤어요? 뭐그달곰미랑 주왕이 있어. 음, 뭐야? 물론 내가 찬찬. 찬차... 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이 강아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고 있었네. <웃음> 그 옆에 물고기. 그래서 있어. 그래서 내가 설마 이러다가 물고기? 주왕이랑 <웃음> <달고미랑> 주왕이가 주황이? <주황이가 웃음> 월드스타가 됐어. 맞아. 주왕이 <웃음> 너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왕이랑 달곰미 팬? <웃음> 그리게 보통 막달곰미 아, 이런 거 아니야. <웃음> 꼬마 너무 귀여운데. 로제 요 마이 오빠 나그말 처음 들어본다. <웃음> 머리가 이렇게 있네. <웃음> 오빠. <웃음> 어, 느끼해. 오빠. <웃음> 어, 이쁘다. <웃음> 어, 언니 괜찮다. 어, 괜찮다. 언니, 빨리 해 봐요. 와, 진짜 이쁘다. 가자 가자. 괜찮다, 괜찮다. <웃음>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웃음> 가자. <웃음> 여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에요 이거는. 머리색 이쁘다. <웃음> 이러고 있으면 <있어요>. 가. <웃음> 어, 익숙한 모습이야. 익숙 익숙해. 시숙루뱅숙해익숙시익루해 익숙해. 익숙해. 익숙해. 익숙해. 익숙해. 익 <웃음> <제일>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웃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디 보고 하는 거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오늘 뭔가 혼자서 막 혼자 뭐 해야지 하고 속혔는데 되게 바글바글 해 줬어. 바글. <웃음> <웃음>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야 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a 왜다 저거 바스락바스락 먹을 거 보러 갔다? Hi Jenny, Hello j e 요 이거 <렛> 인용 맞아? 그러니까 저 나가보면 좀 당황해져 물이 주문요 언니의 픽은... 그게 뭐야? <렛> uh, <the> Jenny Pig. j e n n y Show us. Show us, o k a 볼볼 나왔어 언니. <웃음> <Hi>. <웃음> 여러분 이게 누구게요? <웃음> 무서워, 언니 무서워요. 무서워, 진짜. 우리 우리 다 해주자 이렇게 <웃음> 어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웃음> 머리색이 뭔가 더 달라. <웃음> 진짜 무섭다. 무서워 쉬쉬쉬, 쉬쉬, 귀신 핑크 리자는 안 되네? <웃음>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웃음> 리자야, 오랜만이야 <웃음> 네. <웃음> 잘 왔니? <웃음> 네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네. 우리도 <웃음> 봤지, 인사이드 아웃 잤지 생이도 <목소리> 봤대 나 보고 저 아, 보고 엄청 울었어요 그만 저 언제 막 근데 봉... 언니 나... 평평 울었어요 오늘은 야 나도 진짜 엄청 울었어요 얼마 전나두 번째 말 없어지기도 전에 잠들었어 <웃음> <웃음> 아니야 너가 <웃음> 저거 왜 <막> 계속 부셔지니까 <웃음> 나 인스타에다가 <인쇄요. 웃음> 생 언니가 막 오, 어, 오, 아, 보면서 울 적이 없는 거 같아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진짜 재밌어요. 다시 보면 울 수도 있어 오, <웃음> 새로운 헤어스타일인가? <웃음> 와 완전 채야 우리 <든든> 오랜만이다. 흣. <든든> 오늘 어, 아까 언니가 우리가 아, 우리 아, 아까 우리 아까, 우리 아까, 했을 했을 우리 아까 하트 했는데 어. 어. 됐다. 아니 아니 언니 뭐지? 이렇게 해 줘. 네모? 어, 이렇게. 에? <드> 이게 뭐죠? 뭐죠? 파워 레인저잖아. 파워 레인저. 하나 파워 레인저. 하나, 둘, 셋. 띵. 이렇게 아, 이렇게구나. 왜 뭐. 뭐가 이렇게 야 뭐가 뭐가 뭐가 뭐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오케이 <웃음> <웃음> 근데 왜 비둘기야? 왜냐면은 얘 비둘기지 얘가 어어오 아니야 아, 네. 그래서 비둘기가 뭐였고 아니야 내가 기둘 기둘 비둘 비둘 비둘기 <웃음> <Not very surprising>. <웃음> <웃음> 조심해 영어 알아들어 <웃음> 그렇게 놀랍진 않은 얘기예요 언니 You s m 유스 e y 똑똑. smile. You 먹 m i 누가 먹 a 게너 이게 뭔지 알아? d o n 봐 worry. Oh, you are. Do 이 o u want to g 어 What's your name? What's m a 우리 저번에도 우리 어디 저거 했지 단체 브이에 너무 춥다. 그때 먹을 이거 다떠 넣었네. 그럼 미국이었어. 아, 먹을 거를 다 깔아놓고 했었는데 그때는 맞아. 막 엄청 먹으면서. 맞아. <웃음> 내가 다음에 브이에 하면 그림 그리면서 쿠마한테 실수를 많이 하고 싶다 했어. 코마 <웃음> 다시 그리고 여기요. <웃음> 코마 지금 기분 안 좋아요. <웃음> 아 그때 그린 코마 진짜 너무 웃겨. 나 그게 내 웃음 질이야 <웃음 지뢰야. 웃음> <웃음> 내가 근데, <웃음> 나 궁금한 언니가 거. 언니의 웃음질이라고 하는 <웃음> 것 같아. 근데 진짜 나는 진짜 너무 웃겨. <웃음> 언님 달콤이랑 너무 왜 <웃음> 웃고 그래? 코마의 아픔에. <웃음> 코마 아... 상처가 언니 웃음이야?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언니 부에 빌미 비둘기들 모여라였나? 응. 근데 다 모였어. 우리가 비둘기였어너네 혹시 비둘기니? <웃음> <웃음> 그거, 뭐, 그거 기억나? 비둘기 파크. 막 아, 거기 거기 거기 비둘기 어디? 엄청 많았던데. 어디? 많았네. 어디? 비, 그, 바, 어디였지? 발슬러나였나? 맞아. 거기에 비둘기가 진짜 많은 곳이 있어. 진짜. I've n e v e 거기에 누워있으면 really? 비둘기가 걸어서 지나갈걸? 내 미를 응, 비둘기가 아. 진짜 많았어 너무 비둘 비둘 숨기아 내가 비둘기. 뭔 비둘기 얘기해 TV에서 본 거? 비둘기 얘기도 알아 진짜 똑똑한 비둘기가 있다니까? <웃음> 내가 그런 것도 알아야 돼 비둘기 뭐볼 거니? 걔가 여기 이렇게 막 계속 어떤 아주머니 머리에 이렇게 막 앉아 그다음에 막 이러고 있다가 막가게에요 빙수 가게인데 <웃음> 응. 막 나, 막 일할 거니까 저기 가있어 하면은 혹시 날라서 막 냉장고 위에 있겠다? 그 다음에 막 아니, 나가서 이게... 좀 놀다 하면 나가서 어막 날라다니다가 난... 다시 돌아와 쩔지 그리고 막 샤워 시킬 때도 가만히 이러고 있어 막. 주황이 와. 수준인데? 어, 보고 싶어. <웃음> 진짜 신기해 나 그래서 보고, 저기 나도 저 가게 갈래 왜? 진짜 그 가게 가서 있어? 걔를 봐야 돼 이게 진짜 특이해 아! 좋아하다 좋아 좋아 계속해 킥보웅 머리 안감았어요 <웃음> 어? 장난 <웃음> 장난이야 <웃음> 내가 장난인지 내가 판단할게 <웃음> 왜 거기죠? 원래 여기 맞는 거 아니야 <웃음> <맞아>. 아, 조심해 <웃음> 거기 조심해 거야? 너 죽어 <웃음> 어? <웃음> 아? 어. 언제 아침? <웃음> 정확하게 표현해줘. <웃음> 아, 염색한다. 아침 <웃음> 4일 전, <웃음> 그는 최대 4일 전에 갔다 한다 아니요, 아침에. 아침에, 봐봐, 아침에 또, 또 쪘잖아요, 아니, 아침에... 아, 저에 똑똑 안 줬잖아요. 똑똑 안 줬잖아요. 드라이 샴푸를 하게 괜찮게 나와 있다.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얼굴 되개가 모여져 있으니까, 조금 <웃음> 좀 무서워. 도장 같아. <웃음> 오, 도장? 스크린샷 타임! 하나, 둘, 셋! <웃음>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웃음> I like that! 오케이, 스크린샷 타임! 이렇게 하나! 아뭐하하는 뭐 하나, 셋.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셋 뭐야? 아니야 이거지 나나가게아아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응? 하나, 하나, 하 능성3 아, 능성, 이렇게 해? 사진 찍을 때? 네네, 응. 하나. 능성3뭘 나도. 나3나이나 동색 다들 스샷 했나요나나그나무나워지워나금 어, 오. 도 나도. 나무나 왜 이렇게 다들 매고파나 카팝 꿍 시킬게요. <웃음> 진짜? 감투 마이 나 휜죽 먹고 싶다. 휜죽? 휘었어? 휜? <웃음> 1대0 <웃음> 아까 뭐였지? 아까도 뭐였지? 이상한 거 있었는데 뭐였지? 아까 공항에서 <웃음> 너무 많았어 아그 뭐야 아, 진짜 이상한 거 있었는데 그, 그, 아뭐 차에서? 아니야 공항에서 아, 그, 뭐? 그 에스컬레이터 이상해. 내려올 때아 뭐 너무 있어? 많아서 이상이지않아 <웃음> 내가 어? 태영이 아, 1대 0아 아, 맞아 아, 주. 아, 아까 내 생각에 비행기에서 주부를 음, 안 줘서 그런 거 같아 맞아 왜 뭐. 아침 식사에서 안주는 안 아침 줬어. 식사인데 없었어 안 나왔어 <웃음> 너무 먹고 싶어요. 힌쥬. 힌쥬. Mm -hmm. Is there a way to make i t h e r e a d a <웃음> 어 t o i a g e a d It's a good head. It's a good h 이만 힘악 이 인어 에리아 콘서트 이제 마지막다 이제 더 이상 그긴 거를 외치지 그, 않아 그, 그, <웃음> 언니 엄청 숨숨 참으면 Welcome to the Black e 어아 r 아 r 아 Welcome to the Black 항상 내나 인사하는 거 까먹어 그래서 yes yes 앵콜 응. 응. 콘서트 안 틀리겠지? 틀릴 것 같아 어디 틀릴 것 같아? Enfin, 그건 모르죠 <웃음> 휴, 통과된 듯 <웃음> <웃음> <웃음> 뭐지? 멋있... 아! <웃음> 아! <웃음> 오늘, 뭐 <했어? 웃음> 오늘 여권 만들어 갔어요 음, 맞다 다시 그거 해야 되지 저제 여권 사진 왜? <웃음> 예? <웃음> 너 네, 머리도 네. 찍었어? 네. 우리도? 현장에서 우리 <웃음> 어, 어, 찍지? 근데 제가 막막 막 처음에 막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막 살짝 의사도해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그 나왔어, 막 앞으로 공항 갈 때마다 그렇게 용서하지. 아, 진짜, 진짜. 나 이렇게 다 보고, 어? 아닌 다른데요? 이러면, 그쪽, 어, 아, 맞네. 아, 네. 통과. 아, 한쪽이 올라간 줄 몰랐어. 야, 사진 나오더니 이러고 있어. <웃음> 진짜 한쪽만 올랐네. <올라간>. 라 몰래 하품 <웃음> 몰래 합품. 오늘 합품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이게 웅겨지나 봐. 차야. 접니다. 접니다. 정서 못 봤네? 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안 돼요. 그만! 음. 사진 그만! 아 이거 <웃음> 너무, 너무 안 무서워 원래 이거였는데 태국에서 이렇게 찍혔어 사진을 오빠가 원래 이거였는데 <웃음> 음. 어때? 멈춘 거 같았어? <웃음> 아니요 <웃음> 어, 멈추는 것처럼 해봐요 <웃음> 아, 약간 이렇게 나가와 <웃음> 뭐죠? 아니야, 그, 뭐, 죠 하나, 둘, 셋! 왜나아테이따 이따가 데나가안 돼? 이 이따가 이이이이 오빠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합의가 <웃음> 된 상황에서 해야지. 혼자 그렇게 네, 막 나가면 어떡하세요. <웃음> 미리 <미사> 어깨 <없겐>, 괜찮아. <웃음> 다시 다시. 뭘못 <웃음> 잡으시. 뭐, 뭐, 다들 왜뭐 하는데. 거왜이 무슨 <웃음> 일이야 다시 다시 다시. 이 배속.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누가 이렇게 <웃음> <웃음> 움직이는 이건 <웃음> 안 <야>, 같으면 제정신 아닌 사람들 같더니 자. 레블 링크가 <웃음> 만들어줘야겠다맞아 이렇게면 쪼개지 않았어요. 그때 바이럴 와시스. No. No, yeah, I think it's already washed. It's nice and green. Yes. This is o t i d h i n k i t g o n s o t I s o o n t o I n g o n g Okay.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딸기 시즌을 기다려주세요 맞아 okay. 딸기가 okay. 없어 다른 걸로 맞아. 도전을 했는데 <웃음> 뭐, 아니 일단 그 사진 하나 올려어야상다이안 좋았어요 왜안 되는지 제가 제 스토리에는 맛있었는데 오늘 그때 로 그때 언니들이 만들 어 놓고 자기 저를 막 리사야 빨리 먹어봐 그거 말고 그 최근 후에 거안 먹었죠, 맞아 최근 거안 아, 아, 거거안 먹어봤어 내가 최근 거아 거가... 근데 그거 맛있었 맛있었어요 잘 잘했어 거? 응 그건 최고지 그래서 파삭삭했어 막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집에 들어오면 맨날 그렇게 근데 거의 막막 막 이렇게 <웃음> 오늘도 <웃음> 그럼 과일이 엄청 많지 <웃음> 방 그문열자마자 냄새가 나. 탄 냄새. 탄 아, 냄새 발음탄 냄새 잠깐만 탄 냄새 탄 냄새 s w e e s 냄새 like a h y 탄 냄새 탄냄새 like l i 탄 냄새나 저희가 블루베리로 어, 탕후루를 얼마 전에 아, 했었아 그게 더 무서웠어. 내가 딱 집에 도 블루베리 시체들이 진짜 무슨 일이야 막. <웃음> <웃음> 날이 갈수록. 그, <웃음> 저희가 탕후루 방송을 딸기가 없어서 못한 이유를 제가 그 사진을 통해서 근데, 알려드릴게요. 맛은 있었어. 진짜 맛있었는데. 딱딱해서 진짜 그렇다. 이렇게 <웃음> 먹었잖아. <웃음> 너무 웃겼다니까. 나 혼자 못먹한게 너무 웃겨. 나 맨날 주로 막 과일이 막 응. 새로운 게어 딸기가 없어서 맞아 그런... 딸기 시즌이 아니야 하우스 재배는 끝난 건가? <웃음> 그 시기는 간 건가? 우리에게나? 1년 내내 먹을 수 있잖아 원래 하우스 재배라는 게 생긴 게 아니었나? 그게 아, 나 갑자기 음... 사과를 먹지? <웃음> 너무 배고파서 봄능이었어 <웃음> 새벽, 새벽사 저도 이거 다 먹은 거예요 <웃음> 와. 우리 내일 그거 받아? o h i o r those. I'm e i t e d 어 o 는 그... h o s e 거 m e 맞아 i t 맞아 맞 o r e r those. I'm e x c i t i h o e 내가 어 i m i r t s e 예예 d e r b u d s e r b u d s i e h 시계 e get a b l a 데나 오늘 n 좀... 블랙... 인간백 블랙핑크 k Black p i Black pink. 가블랙핑 pink. b 로 Black 그치? 그리고 막상 우, 내가 직접 핑크나 블랙 핑 블랙핑크, 블랙핑크 섞여 있는 거 사려면 되게 민망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아니요 어, 괜히 막오 핑크네 나도 어디 무슨... 계산할 입을 때 입을 입을 뭔가 입을 <웃음> 눈치 음, 제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민망 매지 <멜제> 오빠? 머쓱 <웃음> 무 아 언니가 아까 전에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더빙한 거 진짜 웃겼거든 언니 응, 더빙했어?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왜어 그래, 언니가 대신 없어도 그냥 다. 밥을 먹어야 돼서 헤드셋을 응. 안 꼈어 응.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화면만 <웃음> 보는데 언니가 진짜 다 해줬어 응. 미래까지 알고 있었잖아 어. 그 타이밍까지 너무 깜짝 놀랐어 안 보이는 아, 화면에서 안 보이는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더빙했어 아, 마지막에 막막아 <웃음> 이거는 응. 그거야? 아, 안본사람들 있어요. 하는 비행기 다시 봐야 될 수도 있잖아 뭐야?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럼 안 되겠다. 여러분, 웃지마요 무서워. 다 빠빠 빠 빠빠빠 빠빠 나나 빠빠빠 빠빠 나나 빠빠빠 빠빠 나나 빠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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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나나 <웃음> 우와, 그 또, 또, 또, 또. 우와 우와 우와 또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리우 손발이 잘 맞아 손발 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발와 우와 발인 지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웃음> 내발 말... 아니. <웃음> <웃음> 아니야 이거 비행기에서만 신었다고 <웃음> 응? 응? 리사야 응? 근데 내가 핸드폰 정리하다가 아니 모리수 없지 I have trillion videos of you. Be n really, really funny. <웃음> 진짜, 이상하네요 o n t worry. Don't w o r r 아 Don't worry. Don't w 아 r r y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worry. n t w t w r r y Don't worry. Don't worry. big eyes and like big b o t b i b y i g b o d b i i g body. b i i g body. big body. o d y y g o d y big body. big body. big body. b i 이 body. big body. big b 나 나한테만 어, 갑자기 남는 사과를... <웃음> <웃음> 아니, 여기 흉이랑 <웃음> 흉이 <웃음> 아, 진짜... 어디서... <웃음> 어... 어... 어... 어... 어... 갑자기? 자기나놀랐 어... 어... 우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요, 지켜줘요 <웃음> 지켜, 지킬게요, c 아, 리사 지켜야, 돼서. 리사 지켜야 돼 i c c i o c i c c i 야 Ciccio, c i 조심해 o Ciccio, Ciccio, Ciccio, Ciccio, Ciccio, Ciccio, Ciccio, Ciccio, c i 안 내면 진 Ciccio, Ciccio, c i c c 위 o c i You see that? Wow! You see that? Yeah, oh, 대박. 대박. Okay, look at Cincipoja. i y o u see that? You see that? 안 그랬잖아. You see that? 아까 잖아 아까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았다, 괜찮았다. 주먹 다른 느낌. 다른 느낌. <웃음> 다른 느낌.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웃음> 블링커드 <웃음> 뭐야? 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뭐하왜하하하하하하하 <웃음> <뭘� loue silicon> Bangless Lisa. o 어. 아, <웃음> 아, 이 y o 오늘. u 뱅 it on there. b a n 아 b 아 n 고 가야 돼. 음. 그러면은 지금 나 이거 사실 먹고 싶었거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가라 된다. 시켜고 인사 하고 가자. 오케이. 담머 식게. 왜냐면 나 졸려. 네. 진순서부터. 헐. 그런 <웃음> 그거였어. 음. 너희 둘은 누구야 그러면? 같이 말까? 어? 오케이. 오케이. 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같이 말할게. 오케이, 오케이. 하면 음. 되겠다. 블링크. 응. 오랜만에 이게 이렇게까지? <웃음> 오랜만에 <웃음> 이렇게 V에 왔는데요. 이렇게 다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혼자 할줄 알았는데 다 같이 음. 할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비둘기들, 비둘기들, 비둘기들 또 비둘비둘 하면은 <웃음> 저희가 <웃음> 또 날라오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세요. 커밍 순순순순순둘 저희 똑같이 말해요. 시작. 시작. 네,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오늘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비둘기들, 비둘기들, 비둘기들, 비둘기이비 그리 e e 이 너무 행복 r e No more. I d 감사합니다 r e Come down, 게 i t a Yo, yo. 줘요 잠깐만 e p h You're a b a e o